전작으로부터 무려 11년 만에 나온 뜻밖의 속편 그냥 이 영화의 속편이 나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인 일이었죠 아니나 다를까요 예상은 했지만 전작보다 훨씬 더 개판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개봉 자체가 기적이었던 세기의 망자 요가학원 죽음의 쿤달리니입니다 <웃음> 한때 잘나가는 모델이었던 주인공 효정. 하지만 어느덧 30대 중반이 된 그녀에게 세상은 그리 녹록치가 않았고. 효정아 진짜 미안한데 클라이언트가 계속 마음에 안 든다고 컴플레인을 하네. 언니가 좋은 일 다시 연락할게. 결국 어렵게 맡은 모델 일마저 짤리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이런 시바스한 기분을 뒤로 한채 미술관을 찾은 그녀. 친구에게 최소한의 허세를 부려보지만 뭐, 클라이언트는 나랑 하고 싶다고 했는데 제품이 별로라서 내가 안 한다고 했어. 그럴수록 그녀의 마음은 더욱더 공허해질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생을 만나게 된 효정 몰라보게 달라진 동창의 모습에 효정은 매우 당황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로부터 효정은 정체불명의 요가학원을 소개받게 되는데요 나날이 처얼러 내리는 눈밑 주름으로 인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던 그녀 결국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문제의 요가학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먼길 오느라 고생 많으셨죠? 전 오늘부터 여러분을 쿤달리니의 세계로 인도할 유진이라고 해요 반갑습니다 전작과 마찬가지로 이곳엔 각자의 사연을 안고 들어온 다양한 캐릭터들이 존재합니다. 괄괄한 성격의 이종격투기 선수, 소심하고 나약한 여성, 까칠하고 예의 없는 무개념 여배우 등 뻔한 성격을 가진 뻔한 인물들이 나와서 뻔한 연기를 해대기 시작하죠. 뭐이 정도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애초에 이 영화의 조연들은 입체적인 역할이 아니니까요. 어쨌든 이들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 수련을 통해 쿤달리니의 도 뒤 최고의 미인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쿤달리니는 인간 안에 잠재되어 있는 우주에너지를 뜻하지만 이 영화에서의 쿤달리니는 뭔가 그 의미가 상당히 뒤틀려 있는 느낌이죠. 전작이 시종일관 요가만 해대는 게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요가를 가장한 에로 대잔치가 펼쳐집니다. 닥치는 대로 벗어제끼는 배우들의 여연에 격하게 흔들리는 오마이 동공스 이나이 먹고 영화를 보다가 황급히 모니터를 꺼버려야 하는 기이한 현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최악의 공포영화 특집이 어느덧 최악의 에로영화 특집으로 돌변 거기에 배우들의 발연기가 더해지며 영화는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더 똥망이 되어 가는데요 아나 진짜 걱정돼서 한말인데뭐탄 아, 아! 냄새 안 나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 나름 공포영화랍시고 무서운 장면들이 등장하긴 하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깜짝 놀래키는 게 전부입니다 앞뒤 상황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없다 보니 죄다 악몽으로 퉁쳐버리는 것이죠 재능 없는 감독들이 억지로 공포영화를 연출했을 때 나오는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랄까요? 영화는 예뻐지고 싶어서 안달이 난 여성들의 욕망과 외모지상주의의 폐해를 그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제작 의도가 영화 내내 반복되는 과도한 노출신 그리고 철진한 점프스퀘어로 인해 크게 희석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애초에 예뻐지고 싶어서 요가를 배우는 게 굳이 경각심을 가질 만큼 잘못된 일인가요? 프로포폴 중독과 과도한 성형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잠깐 등장하긴 하지만 이를 요가와 연결 쉽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말 그대로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보는 내내 불편하기만 했던 영화 요가학원 죽음의 쿤달리니였습니다. 동명의 웹툰을 소재로 하는 심령 공포물 영화의 제목인 0 0메가헤르츠는극 중에서 귀신이 나오는 것으로 설정된 주파수의 영역이자 극을 이끌어가는 심령 동호회의 명칭입니다. 영화의 주인공 소희 이 작품이 똥망작이 될 거란 사실을 진작에 눈치챈 듯 시작부터 세상 그늘진 표정으로 등장하는데요. 대대로 내려오는 신기를 가지고 태어난 무당 집안의 자손으로서 할머니의 귀신이 수호령으로 붙어있어 이 24시간 저승케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살짝 어둡다는 것만 제외하면 충분히 매력적인 여성이었죠. 방 안에 인형 태웠냐고요? 갑자기 인형은 뭐지? 인형 태웠냐고! 인형 태웠냐고! 남자 주인공은 소이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상혁 개성 따윈 개나 줘버린 무색 무취의 캐릭터입니다 어쨌든 인피니트 출신이기 때문에 주인공으로 낙점되었죠 에이핑크와 인피니트의 운명적인 만남 이것은 아육대 극장판인가요? 그러던 어느 날한 귀신들림 폐가에서 구슬하던 무당이 끔살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에 소희와 상엽이 속해있던 미스테리 동호회 0.0 메가헤르츠는 문제의 흉가로 MT를 떠나자며 갑자기 프레젠테이션을 조직이 시작하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이 집에서 한 여성이 목을 매 숨지는 끔찍한 사고가 있었고 이후 머리만 남아있는 무시무시한 귀신이 목격됐다는 것입니다. 귀신의 생김새는 대략 이런 모습. 마치 미미의 컴퓨터 여행에 나오는 미미를 보는 느낌이죠. 아는 사람도 별로 없을 테니 이쯤에서 패스. 이후 설레는 마음으로 흉가를 방문한 동호회원들. 마을 주민의 경고에도 아랑곳 없이 다짜고짜 술판을 벌인 뒤 각종 카메라와 음향 장비, 뇌파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본격적인 강령술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나오라는 귀신은 안 나오고 난데없이 빨간색 스킨십을 시전하는 동호회장님. 사방이 카메라 천지에다 모든 상황이 기록되고 있는데 얘들은 미친 걸까요? 그로부터 얼마 후 잠잠했던 뇌파 측정기가 드디어 0 0메가헤르 z 를 가리키고 피실험자로 나섰던 윤정에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온몸을 비비 고더니 아궁이 속으로 스스로 기어들어가는 윤정. 이후 윤정의 몸 안으로 공포의 머리카락 귀신이 스멀스멀 파고 드는데요. 누나를 따갑게 만드는 어색한 CG가 몹시 거슬리지만 일단 패스 어쨌든 그렇게 윤정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의 숙주가 되고 맙니다. 영화의 후반부는 귀신들린 윤정이가 친구들을 하나둘씩 조지는 내용입니다. 각양각색의 현란한 개인기를 시전 각 인물들의 트라우마를 건드려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든다는 설정인데요. 하지만 배우들의 심각한 발연기와 무성의한 연출 지랄같은 CG가 어우러져 최악의 전개가 펼쳐집니다. 염통을 후려치는 충격의 갑툭튀라던가 서서히 조여드는 극도의 긴장감 뭐 곧단 건 눈을 씻고 찾아 봐도 절대로 안 나오죠. 그렇게 비중 없는 조연들이 모조리 죽어 나간 뒤 이제서야 대책 마련에 들어간 소희와 친구들 결국 문제 의 흉가로 돌아가 퇴마 의식을 거행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이 영화 최고의 명장면. 안 돼. 안 돼. 안 돼. 호이의 몸에 빙의된 할머니 귀신과 윤정의 몸에 빙의된 머리카락 귀신의 충격적인 맞장이 펼쳐집니다. 명실공이 역대 퇴마 영화 중 가장 파격적인 장면이었죠. 영화 전체를 통틀어 가장 볼만한 장면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정말 이상하게도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옵니다. 애초에 공포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상당히 먼 영화죠. 개연성 없는 상황 설정이 몰입을 방해하고 참담한 수준의 CG가 안구를 훑입니다. 원작의 명성에 제대로 먹칠을 한 정말 너무나도 끔찍한 영화. 공포 장르에 그리고 에이핑크의 찐 팬으로서 여러모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 새끼들 다 죽여버릴 거라니까? 무도리다! 미친년 적기 주제 죽여볼 게뭘 죽여야 나 나는. 2021년을 후려갈긴 첫 번째 공포 영화 착실히 필모를 쌓아가고 있는 꽤 괜찮은 배우 이다윗이 주연을 맡았으며 베리굿의 조현이 여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희한한버오. 대표작은 SNL 아 뭐야 갑자기 없이. 넘어가안 돼요 혼자 사는데 오늘 우리 집에서 라면먹고 갈래요? <웃음> 네! 라면먹고 갈래요! <웃음> 그리고 명륜 진사갈비가 있죠. 변하다 맛있다 진사갈비 만만세 집에서도 즐겨요 명륜 진사갈비 착실하고 온화한 성격에 뛰어난 학습 능력을 가진 영문과 에이스 도현. 어느 날 담당 교수의 부탁을 받아 진호라는 편입생을 케어하게 됩니다. 사실 진호는 예전에 당했던 사고 때문에 지속적으로 최면 치료를 받는 중이었는데요. 결국 도현 역시 그런 진호를 따라갔다가 우연히 최면 치료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행동은 이후 도현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게 되는데요. <웃음> <웃음> 괜찮아. <웃음> 그날 이후. 두 형과 친구들에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정체를 알수 없는 끔찍한 악몽, 무시무시한 환각들이 미친듯이 이어지죠. 문제는 이러한 현상들이 너무 뜬금없이 아무 때나 마구 등장한다는 것인데요. 그로 인해 스토리의 흐름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자극적인 영상들만 줄창나게 펼쳐집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여주인공인 줄 알았던 현정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마는데요. 자 우리 솔직해집시다 조현 때문에 영화봤다 손네 그렇습니다. 지금 손드신 분들은 제대로 낚인거죠. 연기력에 대해 논해볼 여지도 없이 조기 퇴장. 그것이 이 영화가 제시한 아이돌 캐스팅 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발령기로 까이기 전에 아예 영화에서 일찌감치 제껴버린 것이죠. 애초에 조연이라고 했으면 그냥 그러려니 했을텐데 떡하니 주연으로 홍보해놓고 30분만에 광탈. 대체 이딴 아이디어는 어떤 새끼가 낸걸까요? 뭐 됐습니다. 어차피 조현 때문에 본 영화도 아니고 정말 하나도 아쉽지가 이후의 전개는 그냥 재미가 없습니다 주인공들의 과거가 매우 궁금하긴 하지만 결국 그게 전부죠 미스테리 스릴러 치고는 전개가 너무 허술해서 어째 긴장감보다는 답답함이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최면에 대한 시각적 효과와 몽환적인 화면 연출은 나름 볼만하지만 너무 자주 의미 없이 반복되다 보니 나중에는 이마저도 극심한 피로가 몰려옵니다 결과적으로는 잊고 지냈던 어린 시절의 악행이 최면을 통해 다시 깨어나게 되면서 그 죄책감으로 인해 하나둘씩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인데요. 솔직히 각본만 놓고 보면 그리 나쁘지 않았지만 최면을 다루는 어설픈 방식 그리고 지루한 연출로 인해 영화의 소소한 장점들이 아주 깊숙히 묻히고 말았습니다. 최면을 소재로 한잘 만든 영화는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케빈 베이컨 주연의 스토브 에코라던가 칸노미오의 다중인격 연기가 보였던 1999년작 최면 그리고 세계적인 흥행을 거두었던 조던필 감독의 게라우등 정말 좋은 영화들이 사방 천지에 마구 널려 있죠. 물론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하지만 쓸모없이 날려버린 85분에 대한 후회 역시 각자의 몫이죠. 만약 저에게 다시 새로운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저는 앞서 언급했던 세 편의 영화 중한 편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이상 또다시 후회하고 하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달콤살벌한 영화 이야기는 여러분의 꾸준한 스토킹과 불타는 애정으로 하루 하하루 연명합니다. 사람 하나 살리는 셈치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어, 너무 멋있어. 어떡해.